안녕하세요 보험가님 어깨요정 mc 레이라니다 드디어 커세어가 등장했습니다 후후! 이번 주 이벤트 소식 놓칠 수 없겠죠 그럼 바로 이벤트 소식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커세어 레벨 달성 이벤트 커세어로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커세어 육성에 도움이 되는 보상품이 지급이 됩니다 무려 커세어 전용 엔트복, 사막 위장복, 블랙펄 천개까지 꼭 레벨 70까지 달성하셔서 모두 획득해보세요 커세어를 70레벨까지 달성을 하셨다면 꼭 이걸 끝나고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 이벤트 가보실까요?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커세어 레벨 달성 추첨 이벤트 7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이 끝나고 7월 19일 월요일 23시 59분까지 신규 클래스 커세어가 업데이트된 기념으로 커세어를 7실레벨까지 달성하셨다면 아이패드와 에어팟 추첨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꼭 이벤트 기간 안에 달성을 하셔야지 자동 응모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응모하신 모험가 분들 중에 총 16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지급해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23일 금요일 중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커세어 기념 상점 오픈 이벤트! 신규 클래스 커세어를 기념하는 이벤트 상점이 오픈됐습니다. 평소에 얻기 어려운 다양한 물품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꼭 들려보세요. 은화, 협동 포인트, 마일리지, 듀얼 펄 등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상점은 7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해적주화 수집 이벤트 네 번째 이벤트인데요. 이것 또한 커세어를 기념하는 이벤트입니다. 주변 해적을 제압하면 해적주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해적주화를 감정하셔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해적주화는 각 마을에 위치한 NPC 라피베드 마운틴에게 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둠, 혼돈, 대사막, 검은태양, 나이트메어, 숨겨진 연회장에서도 해적주하는 핫타임 드랍률이 적용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이벤트 소식, 빙고 이벤트. 세 줄을 빠르게 맞춰보고 싶은 이 이벤트, 빙고! 이번 빙고 이벤트는요. 한 줄부터 세줄 보상이 모두 동일한 품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원하는 보상 세가지가 연달아 등장한다면 정말 짜릿할 것 같은데요. 이번 빙고 이벤트도 정말 좋은 보상으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세요. 빙고 이용권 수집 기간은 7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수집이 가능합니다. 빙고 이용권 사용 기간은 마찬가지로 7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빙고 이용권은 엘리언, 하둠, 혼돈, 대사막, 대양, 검은태양, 나이트메어, 숨겨진 연회장 무려 8곳의 몬스터 제압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새롭게 준비된 핫타임 소식과 또 돌발 의료에 대한 소식은 검은사막 모바일 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은사막 모바일 7월 1주차 업데이트 이벤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